지내니 나는 무사해 바람들 몇 개는 이뤄지고 몇 번은 넘어져 아파하고 사랑이 뭐라고 미쳐보고 이제 보니 내가 가장 날 미워했네 내가 나에게 사과해 잘 되는 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앞만을 보며 살았네 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oh, yeah. 태어나도 그때 이미 난 소중했네 내가 나에게 사과해 다 가지 조금 더 하며 살았네 시간 참 빠르네 뭘 얼마나 으음. Hey.